네.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35인가요? 3 30. 0이가요 루이비통 반둘리에 네. 스피디 반둘리에 스피디 반둘리에 말없이 찍어도 되죠? 지금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<웃음> 이게 접는게 그 정식으로 접는 그런건가요? 네. 음. 가면 아, 이렇게 접어주나요? 접혀, 접혀 있는 걸 펴줍니다. 내장에 나와 있는 것 같고. 아, 티시가 릴리 아. 쭉 열어서. 저는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박겠네요 <웃음> 그러면 한번 접는 방법에 대해서 매장에서 딱 이렇게 접어서 준다는 거죠? 매장 나올 때도 아예 접혀있고 아 접혀서 나오는 거 접혀있고 포장해줄 때도 약간 각이 이렇게 있나봐요. 이렇게. 간단합니다. 음. 복잡하지는 않습니다. 어, 괜찮네요 이쁘네요. 그러니까. 네. 음, 이렇게 포장하면 부피도 줄어들고 훨씬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.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